안녕하십니까 이리 t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버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우리 키운 러버덕 이랑을 이용해서 타버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베스들이 이거를 먹어줄지도 우리가 직접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버덕에 우리가 바늘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늘을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바늘에 철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1.2mm 두께가 1.2mm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라줍니다 길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길이대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를 살짝 찝어줘야 됩니다 살짝 꾹찝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귀여운, 어, 러버더, 어, 에다가 구멍을 내야 되는데, 먼저 구멍을 내면 안 됩니다. 고리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음, 고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리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렇게 고리를, 어, U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살짝 밑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홈이 한요 정도, 어, 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잡아가지고 벤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잡고 돌려주세요. 뚝 잘랐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엉덩이로 들어갈 부위에요자로봇도 엉덩이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로봇자 엉덩이 뚫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금 세게 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물 속에서 이렇게 어, 딸려오면서 폴링 폴링 폴링, 폴링 폴링 폴링 폴링 폴링 이렇게 하면 따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저를 한번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고 돌려주세요. 바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 소리가 됐죠. 러버덕 카버터가 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중으로 잡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오 히트! 와, 잡혔다, 로보독에. 와, 엄청 신기하다. 야, 이게, 아, 이게 발음... 잡히네. 오, 그러니까. 이게 로보독이 물리네? 야, 대박이다. 와. 야, 진짜. 오전 몇 시부터 했지? 11시부터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부터 했나? 10시 반부터 했는데 지금 오후 6시 경 로보덕에 개스한 마리 올랐습니다. 눈도 없지, 로보덕. 눈 켰는데? 바이라 어이 우리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오케이. 잡고 집에 가지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여기야 오씨 오케이 여켜 스켜 스켜 스켜 스켜 어, 아 깜... 아까 무슨 일리는거 봤어? 카메라에 담았는지 모르겠다. 어, 나이스 아, 액션은 진짜 좋다. 이게 오리가 애션 만큼 진짜 끝내줘. 타부터 시즌이 아니라서 지금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한 마리가 올라와줬어요 좀더 들어가 보자 어떻게 우리 나무에 걸렸어요? 죽기 있는데 옆에 볼게요아 떨어질 것 같아. <웃음> 아위치날여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한다 하나.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って待って待って待<笑><笑><音楽> 성했다 <웃음> 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로보도 올라오고 있어. 온다 로보도 온다. 다 왔는데 로보도? <웃음> 이리티비, 매니저 극한직업 에, <웃음> 네, 로보도 이제꺼낼수 있는데? 오 넘어왔어 너무 넘어왔어 넘어왔어 로보도, 넘어왔어. 로 로봇 왔어. 로봇도보도 로보도, 로야도것도 어, 빠졌어 야, 됐어 도제보도로보어 야. Okay. 로보독로보독들어왔구나 <웃음> 어, 우리 로보독 우리 로보독로보독 돌아왔다 로보독 고생 많았어 그래도 한마린 잡았잖아 내년 6월달을 기약하자 타보터의 시절로 안녕 오늘 여러분들하고 러버 덕으로 우리 잡아봤는데 이게 타버터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한마리 잡는데 무려 6시간 정도 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액션이랑 뭐 이런게 진짜 타버터 계절 6월, 8월 요 사이 기간에는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리 t 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지금 매니저가 열정페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지는 게 빠지면서 저의 러버 덕을 구해주면서 해줬거든요 신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웃음> 제가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 은 매니저한테 아주 큰 좋은 신발로 창문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